오늘은 풀바디 카디오 같이 해보실거예요. 스쿼트 점프부터 준비 10번씩 시작 앤둘 위로 점프 앤둘 점프 셋앤넷앤 다섯 여섯 앤 일곱 쭉 여덟 앤 아홉 앤열꾹 좋으세요. 자 이번에는 마운틴클라이머 하실 거예요. 플랭크 자세 유지하시면서 엉덩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요. 마운틴 50초. 흐흐흐흐흐 나들 나들 나들 나들. 어깨 귀 멀리 하시고요. 시선 너무 바닥 내려보지 않게 멀리 좋아요. 뚫뚫 팔꿈치 너무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엠, 둘, 둘, 느려지지 않게, 둘, 둘, 하나, 20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기세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10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좋아요 잠깐 쉴게요. 그렇죠. 다운독 스트레치 아주 좋아요. 그대로 우리 이어서 힙 익스텐션 쿼드라 패드 자세로 하실 거예요. 자힙 익스텐션이에요. 그렇죠. 자힙 익스텐션 좋아요. 네발 자세 한 다리 위로 15번씩 흐앤 길게 뻗어서 둘 좋아요. 쓰리 둘 귀엽게 멀리 포 r 1, 2, i v e 둘, 7, 둘, 둘, 무릎 쭉쭉 펴서, 에이, 무 2, 쭉쭉 펴서, e i 2, h t 둘, 하나, 둘, 하나, 다섯 개 더요. 하나, 둘, 하나, 둘, 2나 둘, 하나, 15, 16, 17, 18, 19, 20, 2 22, 23, 24, 25, 26, 27, 28, t 9 2 N three, N f 계속 N one, N two, N t h r 마지막 다섯 개 하나. N t w 어깨 귀멀리. 그렇죠. 허리 너무 젖혀지지 않게. l 스트쭉 좋으세요. 배꼽 속 아기 자세. 쑥 자, 그 다음은요. 엘보 플랭크로 해서 플랭크에서 시작을 하지만 계속 사이드 플랭크로 로테이션으로 오른쪽 사이드, 가운데 지나서 왼쪽 사이드 플랭크 요거 천천히 침착하게 변형하셔서 하실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준비, 엘보 플랭크로 좋아요. 엔둘 한쪽 엠 가운데 지나가서 반대쪽으로 블랭크 엠둘 천천히 엠쭉엠둘엠보엠 계속해요 엠둘 하나 엠둘애 어깨 멀리 둘엠둘엠셋엠 둘, 엔, 포, 엔네번더할 거예요. n d n 2 n n 좋아요. 자, 누워서 이제 힙업 운동 부딪지 자세에서 분절하지 않고요. 조금은 통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해보실 거예요. 발바닥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 업 하시는 거 50초간 반복하세요. 호흡하시면서 준비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업앤 다운 둘앤 다운 앤업앤 앤. 허리 밀지 않게 엉덩이 앤 down and up and down and up and down and up and down up and 한 번에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and and up down and 업. 올라가실 때 가슴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아요. 목 길게 하시고 가슴은 한칸 내리지만 엉덩이에서 또 힙에서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에서 느낌이 오게요. 10초만 더. 엔 업, 둘엔 업, 둘엔 업.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업엔 좋으세요. 잠깐 쉴게요. <웃음> 자 이번에 리버스 쿼드라 패드 동작에서요 우리 트라이셉 딥 운동 하실 거예요 손끝 방향이 엉덩이 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엉덩이가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고 팔뚝으로 좋아요 스무 번 M3 n 4 n 5 n 6 n 7 M8 M9 n 열번 더요, n d one, n d two, n three, n four, n f i n s i n n last. 좋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잠깐 앞바다리로 쉬시고요. 후, 호흡 고르시고요. 이젠 일어나셔서 런지 스텝으로 오른다리 한 번, 왼다리 한 번, 스무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런지 동작 이어서 하실 거예요. 일어나신 상태에 매트나 아니시면 바닥에 하셔도 괜찮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요. 준비, 오른다리부터 또는 왼다리부터 하나. M 좋아요. M to M to M three M two 차분하게 four M 무릎이 닿을 듯말듯 five 듯. M two M six M 계속하세요. M 내려갔다 올라올 때 다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엉덩이 골반이 쭉 밀어 일어나듯이 아랫배 싹 닫아서 쭉 M 열번더 하세요. 천천히 하나 M 아랫배 꾹 M 둘 엉덩이가 쏙 일어나세요. 하나. 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하나. 엔 둘. 엔둘 다섯 번 더. 하나. 엔 좋아요. 엔 나. 엔 둘. 엔 나. 엔두 번씩 한 번씩 더. 하나. 엔 둘. 라스트. 하나. 엔 좋으세요. 자 이제는 크로스 런지 스텝으로 이제 정면 보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스텝 살짝 뛰면서 왼쪽으로 살짝 스텝 하시면서 반복하실 거예요. 스무 번 준비. N. 오른쪽 N 바닥 터치 N 호후 N 들 N 나 N 들 N 나 N 최대한 엉덩이 쓰지 않게 엉덩이 살짝 크로스. 엠둘 10개 더요. 하나, 엔 둘, 엔 하나. 충분히 많이 앉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엔나 엉덩이를 조으면서엠 둘, 크로스 엔 둘, 엔 나인, 라스트 텐 좋으세요. 자, 지니 자세로 그대로 크로스를. 그 대로 앉아서 스트레칭 들어가실 거예요. 무릎끼리 서로 포갠다는 느낌으로 크로스로 요이 다리 밴드 밑에 다리 또 밴드 그대로 트위스트 네 번씩 M 돌아오시고 N 둘 N 돌아오고요. N 셋 N 돌아오고 N 넷 어깨 넓게 열어 주세요. N 그대로 앞으로 스트레칭하실 거예요 무릎끼리 포개서 최대한 쑥 앞으로 내려가서 잠깐 호흡 고르시면서 귀엽게 멀리 하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실 거예요. 반대 다리 크로스로 바꿔주세요. 그대로 손을 크로스로 트위스트 앤 돌아오시고 앤둘앤 돌아오시고 하실 때 엉덩이 양쪽이 다 바닥에 붙어있게끔 마지막 어깨를 양쪽 다 열어주세요. 그대로 무릎끼리 서로 포개서 가슴 앞으로 스트레치 힘드셔도 누가 봤을 때 힘들어 보이지 않게 어깨 경직되지 않도록 최대한 상체 힘 풀어 주실게요. 좋아요.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앞바다리 하셔도 되시고요. 멀메이드 자세 하셔도 괜찮아요. 앞바다리로 할게요. 편안하게 앞바다리 그대로 양쪽 사이드 왔다 갔다 반복하실게요. And, 숨 쉬면서 호흡, 들이마셔도 되구요, 내셔도 돼요. 한 번씩 더, 후, a 쭉, and, 후, a 이제 반대쪽 갈때 사이드 갔다가 앞으로 쑥, 수그렸다가 반대쪽으로 연결, 살짝 어깨 열어주세요. 가슴, a n 다시 컴백, 가운데, 앤 사이드 가슴 열어주고 앤 그대로 가운데로 와서 주루루룩 좋아요 일어나서 우리 마무리로 목 스트레치 하실게요 크로스를 해서 두 번씩 들이마시고 앤 내쉬고 한번더쭉 앤드 반대, 리버스, 쭉, <웃음> a n 귀엽게 멀리 하세요. 반대쪽에 따라가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a n 정면 보시고 한숨, <웃음> 잘 하셨어요.